안녕하세요 이번 작업은 트레일블레이저 합법 LED 헤드라이트 튜닝입니다 출고시 LED 옵션을 선택하지 않아 할로겐 사용으로 출고된 트레일블레이저입니다 어두운 야간시야 개선 그리고 시원한 라이트 색온도로 바꾸고자 입고되었습니다 입고 라이트 조사각 및 칸델라 수치를 확인합니다 칸델라 수치는 양호한 편이나 조사각은 양쪽 모두 우측 상향으로 어긋는 상태입니다 준비한 제품은 브라비오 터미네이터 SP입니다 국토부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검사 통과 가능한 합법 LED 제품이며 제품 보증 기간 2년을 제공합니다 4등식 프로젝션 타입 헤드램프에 적용할 수 있으며 장착 가능한 차종 리스트는 영상 하단 더보기에 링크 걸어뒀습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더스트캡을 털고 기존 할로겐 전구를 제거합니다 브라비오 LED를 장착 후 배선 방향은 6시에 위치시켜 주고요. 점등 테스트 후 라이트 조사각 조절을 시작합니다. 선행 및 맞은편 차량 눈부심 방지와 더불어 제조사가 의도하는 밝기 구현을 위해 조사각 조절이 필요합니다. 먼저 운전석쪽 수치입니다. 조수석쪽 수치고요. 차량 등록증의 검사 통과를 위한 사전 인증 스티커 부착 및 전산 등록을마치면작업이 끝납니다. 좌측은 알로그고 우측은 LED의 모습입니다. 야간 시야 보고, 이물론이고라이트 색온도가 바뀌어 드레고이 영상을 보고, 이영 이상 트레일블레이저 합법 LED 튜닝이었습니다. 출고식 LED 사양을 선택하지 못해 고민이셨다면 영상 하단 더보기에 있는 예약 안내 링크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